안녕하세요 강아입니다 오늘은 모션포의 두 번째 시간 레미의 시간인데요 자, 돌에도 가, 전체 움직이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레미는 손가락을 몇개 움직이지 않지만 이네 번째 손가락과 다버, 다섯 번째 손가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힘을 빼서 예,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연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, 반주에 맞추어 레미, 텅인과 슬러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볼게요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레에서 미로 가는 거. 네,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대부분 레에서 미로 할때 이걸 꼭 닫아야 된다는 거를 처음에는 기억을 하세요. 근데 점점 노래가 이제 많이 나오고 빠른 노래가 반복될수록 이걸 안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음정이 달라요. 들어보세요. 어세요 음정차이가 크죠? 저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어, 여러분 귀에는 어느정도까지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. 꼭 검지손가락을 닫아주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음,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래미, 텅인과 슬러 같이 해보겠습니다. 다 잡고 대시고 혀를 이대로 올리시고 하나, 둘, 셋, 넷 자꾸 뒤로 가려 그래요 뒤로 가지 마시고 밑에서 위로 자 이번엔 슬로로 하나 둘셋넷 정말 정신이 없으시죠? 네, 텅잉도 익숙치 않은데 손도 빨라요. 그래서 어, 미션 3나 아니면 이전에 배웠던 미션 2의 그 속도감을 몸에 익히신 다음에 이렇게 따라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으세요. 일부러 천천히 하지 않는다는 거 힘을 빼기 위해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에 미션 4의 3. 자, 제일 쉬운 미파.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미션 4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고고!